네이버 웹툰을 아주 즐겨보거든요 네. 어제 새벽에 들어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. 네. 혹시 보셨나요? 나름 좀 신선해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. 그러니까 어. <웃음> 제가 잘못 본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되게 보고. 자연스럽게 그냥 눌렀는데 어? 잠깐만 내가 방금 뭘본 거지? 어. <웃음> 누가 나를 약간 이러면서 어, 호시 형이랑 원우 형은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로 하고 있는지 음. 아해네들 재밌게 하네 이렇게 하겠죠 나중에 보았을 때 음. 네. 일본어 해달라는 댓글이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일본에 오, 음. 일본어 있어서 혹시 일본어 할수 있는 거 있어요? 디노씨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아 저요? 네 저는 뭐 간단한 것 밖에 잘 못해요 저는 그것조차도 돼요 <웃음> 할수 있는 원우 형 따라하기 <웃음> 일본어 하면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 한참 처음 가기 전이었어요. 이제 일본어를 막 배울 텐데 계산 오네가이시마스. 계산해 주세요. 계산 부탁드립니다. 이런 뜻인데 편의점에 그다음 가는 거야. 일본에 가서 이제 이거 너무 써 먹고 싶은 거지. 응. 낯설고 막 재밌잖아. 그럼 응. 형이 직원이야. 근데 내가 딱 물건 들고 내가 멋있게 계산 오네가이시마스. 딱 이러면 계산해 주시고 아레고 도즈이마스. 이렇게 나 가는 거야. 응. 근데 물건을 씻고 딱 왔더니 갑자기 탁 빼서 뺐더니찌손바 <웃음> 손받.. 손을 내미시는 거 어.. 어.. 카드.. <웃음> 계산하 <웃음> 영수증 주시는 거 어, 영수증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는 일본어로 모르니까 영수증 받고.. <웃음> 이게 나가는 거야.. <웃음> 그 <웃음> 생각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 편의점갈때 어, 계산해주세요.. 이렇게 말안 하잖아 굳이 음. 그냥 물건 갖고 딱 놓으면 아래서 저절로 해주시잖아 그런 게좀 서툴렀다 그런 기억이 나요 음. 되게 재밌었던 에입소드요 <웃음> 한국은 날씨가 어때요? 일, 어, 여기는 조금 조금 쌀쌀해요 네. 네. 날씨가 화창하지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보니까 한 11도 정도 되요 11도? 네그 네. 네, 정도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바로 온도를 알수 있었는지 네. 궁금하신 분안 계시냐고 제가 사실 최근에 네. 전자시계를 샀어요 음. 아 거기에 이제 온도까지 나오는 거야? 네 맞아요 굉장히 그 최첨단식이네요 맞아요 크, 멋있어요 그리고 네, 그걸 보고 뭐 디에오가 네. 오 좋네요 해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음.. 사실 저는 기대기대보다는 그걸 좋아요 기대기대도 기대기대만의 그 메리트가 있는데 네. 얼굴 보고 그냥 브라이브 있잖아요 영상 제가 지금 바꿔줄게요 아니야아니야아니 네, 그건, 아니, 그건 아니야? 일단 얘기를 끝까지 아, 될까요? 아, 봐 알았어 알았 전자식이 네. 별로라고 말할 뻔했어 아, 오예 <웃음> <웃음> 아무튼 그 저 오늘 생일이에요. 어 생일 축하해요. 만우정의 만우절의 생일이면 음. 얼마나 장난을 많이 당했을지 <웃음> 참 <웃음> 아찔하네요. <웃음> 네. 진짜 그래도 그만큼 남들과는 확실히 남다른 그런 특별한 날이 있긴 하네요. 음. 남, 다른 분들 생일과는 남다른. 음. 네. 아, 생일인 게 거짓말일 수도 있대요. 만우절이라고. <웃음> 어. 그렇지 그 만약에 한수 거짓이신 분이 그렇지 거짓이어도 오늘 만우절이니까 어. 그렇죠. 근데 그 거짓말이 또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야. 그렇지. 사실 진짜일 수도 있는 거지. 그렇지. 근데 그게 또 거짓말이면 아닐 수도 있는 거야. 이제, 이제 그런 그게 식으로 또 거짓말이면 맞을 수 있는.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마피아 게임에서 그런 논리를 <웃음> 약간 어 그렇지 이용지는 거지. 다음에는 진짜 번호 버디에 기대 기대로 오길 바라면서 안녕 안녕 안녕 안녕. 안녕. 음. 아니요, 전니오 아니요, 아 어? 네, 안녕. 아니요, 아오오아오어 아니요, 어니요 어? 니요아니어아니 어? 아아아 어, 활기차게 안녕하고 이제 보내드립시다. 안녕. 안녕. <웃음> 네, 안녕. <웃음> 잘 자요.